친일 거야 이러면서 이러면서 걷는 거죠. 아, 네네. 네. 알겠어쌤 네. 네. 네. 네. 이, 이, 이 다리가 네. 이렇게 <웃음> 그렇게 걷는 거예요. 나 피자 볶아 이러면서 친해지면서 네. 걷는 게 이렇게 톡톡톡치하면서 갔는데. 아. 이 걸음걸이를 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. 네, 네. 네. 땅에 이게 비가 안 했던 땅에 비가 네. 이렇게 내릴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저는 이제 비가 여기 땅에 내면서 이제 컵컵 이렇게 튀잖아요. 네. 와! 아 이게 그런 그걸 그린 거예요, 지금 자연이? 네. 허! 아 그랬구나. 너무 어려웠어요, 자연이. 어, 수지 이해가요. 그림 때문에. <웃음> 진짱! <웃음> <웃음> <와. 웃음> 네. <웃음> 네. 이상소에 까칠한 걸음걸이라고 생각하시면